오늘은 여수 식경중 제4각인 여수 금오도 비룡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오도는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석한 지역으로 황금빛 자갈 닮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금오도로 가는 백길은 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도울산 심기양, 여수 열리서 터미널, 백양항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여천항에 도착했는데요. 여천은 마을 뒤편 산줄기가 내려오면서 두 개의 작은 봉우리 두 개를 이루었는데요. 그 형상이 마치 여자의 젖가슴처럼 생겼고 대건물이 유난히 맑아 여천으로 불렸다고 한구미 마을은 해안 절벽이 앞 골짜기에 절경을 이룬다 해서 한구미라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 담쟁이가 아주 예술이네. 이구이요 지금 선인장이 좀 꽃을 피워가지고 아 욕을 하고 있네요. 비린끌이요 초입은 완전히 나무숙 편을 이루어 가지고요 아주 시원합니다 네, 꾸질뽕하고요 얼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바나나 네, 가채 금으도 비린끌은요 비린은큰 우리말인 벼랑의 여수 사투리로 해안 절벽과 해양단구를 따라 꾸불꾸불 이어지는 길을 말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뗄감을 구하고 낚시를 하러 다녔던 생활의 터전인 금우도 비렁길이라고 합니다. 미역 널방은 옛날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미역을 널었다는 거죠. 미역널방에서 바라본 절벽들인데요. 엄청납니다. 태양 절벽으로요. 다음 절벽대로 확주 만들어놨습니다. <목소리> 돌아온 미역널방인데요. 완전 절벽 위에 있습니다. 수달 <목소리> 티티랑 전망대 왔는데요. 네, 이곳은 다리이 올라와 놀았다는 것입니다. 좌측에는 저 방풍나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춥어져 있네요. 새처럼 날아가고 싶은가 봅니다. <웃음> 저희들 걸어가야 될 길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아 얼른 안 들어오고, 새빵에서 시망 묻어요. 이쁘다, 이쁘다. 이런 길 정말 아주 천천히, 네, 뭐, 시원해. 구애받지 않고, 걸어야죠. 이런 데까 예, 잔돌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트리킹와도 관계는 없는데 기아이면 공사가 쉬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처분이 아는데요 처분은 시신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요. 돌이나 턱나무 위에 관을 얹고 이형과 영마름 등으로 덮은 처가 형태의 임시 무덤으로 2, 3년 후 처분에 모신 시신이 탈육되고 나면 뼈만 간추려 일반 장례법과 동일하게 요게 장하는 토속 장례법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요 완전히 소사 나무 군락지를 또 지나가는데요. 이것도 완전 야자 터널 이루고 있습니다. 와왜 이래요? <웃음> 야길 진짜 너무 너무 아름답고요. 진짜 좋습니다. <웃음> 네, 약수터에 왔습니다. 근데 물이 좀 시원찮게 나오네요. 트레킹 길 아니면요 완전히 정글입니다 정글 완전 숲이라 하늘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직 이곳은 펜백 나무도 스팅 같은데요 오 나무가요 아 죽어서 쓰러졌는데 담쟁이가 또 멋진 또 인증상 포인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신선놀다 세 갔다 오는 신선대 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산죽터널 좀 지나갑니다. 우에. 도 있네요. 저곳두포 마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동백 자태가 아주 좋습니다. 티드로 봐도 버릿고, 요 앞을 봐도 머릿고. 하늘이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 멋진 산죽길에 나오니까 화장실이 바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교포 마을은요, 에이커스 종점이자 에이커스 시작점입니다. 접시꽃 시험,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코스 끝지점이고이 코스 시작점입니다. 시돌라고 아름다운 투포마을입니다. 어 좋습니까? 이렇게 다녀분들 데리고 같이 나오시면 정말 좋은 길입니다 방풍나무인데요. 다모오는 방풍이 유명한데 섬 어딜 가나 방풍나무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녀오면다고오면 다녀오면 다녀오면 다녀오면 다녀다르거든요녀곳은다무 완전 요그이은 나무 완전 다녀이면 다녀오면 다녀오면 다녀오면 다녀오면 다녀오면 다녀오다 모자를 꼭준지 않으면 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글등 정말 많은데 보시면 다 내려갔다 와, 올라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멋진 곳에서요 정말 최고고 커피를 드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서 첫불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초바이전망대 왔는데요 난구모형을 한 초대바이는 마을주민들의 안녕을또 기원했다는 곳이었습니다 이 코스 정점이 즉포마을이라한눈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네요 멋진 소나무네요 맞아. 화장실도요. 멋진 소나무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300년대 태해송이 지금 제주를 맞이해주고 있는데요.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버스는요. 탑승자 7명 이상이면 버스를 호출해서 이용 가능하니 꼭참고하실거예요 구무도 비롱길은 이래서 5코스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은 이 코스포에서 다음을 계약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